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. 제주 m b 라디오와 TV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면서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죠. 자, 제주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예, 제주를 대표하는 말장씨도 나오셨습니다. <웃음> 자,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제주민의 총이사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, 안녕하세요. 제가 예. 말장씨죠. <웃음> 네, 글쎄요. 지성과 말장씨. 예, 네, 너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.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 오늘 주제는요. 사전에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? 음. 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, 독도 문제, 지소미아 문제,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건 사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주 지역 내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.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양 활동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는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정상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슨 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예. 어,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마 대통령실 확인을 해준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.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에는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. 원칙. 다만 이제 그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음.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뭐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 이사장님께도 뭐 이번 한일 회담 좀 실망스럽고요. 예. 뭐 실망스럽다 는 말씀드리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막뭐 아까 지소미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.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미국의 이익이나 일본의 이익과 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.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. 혹시 원전수 방류 같은 경우도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좀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음. 생각이 듭니다. 아쉬움이 많죠. 예, 우리는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네. 거론하고 싶어하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해산물 네, 네. 그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네, 네. 얘기가 나왔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개별적인 목소리로게 나온 것이고 예. 예. 그 지금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예.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한1일개 국가인가요? 거기서 지금 예. IAEA 그 거기에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뭐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해양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예예아 예, 예. 예. 아, 전문가시구나 저희 쪽그 해양학계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예.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,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는 예. 자연적인 그 방사능 수치 이상 그 얘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음. 게 많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일번연서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. 이제 감정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거든요. 음. 다만 이제 이런 거죠.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있는 원자로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방류됐을 때 당시 예. 일본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는 대단히 완강하고 아. 어~ 대단히 이제 격노하는 그런 예. 태도를 보여줬고요 그런 걸본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뭐~ 렇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과학적인 접근 그, 그리 그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이 입각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맞다 다만 예.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이라고 한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,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, 이 동아시아의 해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나 국가에 대해서도 음. 어,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이걸 외교적인 예. 문제로 좀 어, 의지로 삼아서 음.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. 예, 제주 걱정 좀 해볼까요? 네. 우리 제주는 그 정서적인 부분에 서 사실 그 네. 공포감이 좀더 네. 더한 네.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섬이잖아요. 네. 사면이 다 바다인데 네. 그러면은 지금 쿠시마 그 해고염소 방류 문제에서 예민한 분들은 정부는 정부들의 역할이 있지만 지자체는 지자체로서의 네. 역할이 있지 않느냐.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.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이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. 예.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오영원 도지사도 예. 심각성을 좀 이,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얘기하고 또 사면이고 물론 이제 해류 상으로 보면 두 가지 해류잖아요. 인근 해류하고 이제 크루슈 해류하면 예. 크루슈 해류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서부 지역. 이쪽이 가장 많이 타기를 받을 텐데 네. 단순하게 해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 밥상에 올라온 수산물에 음. 이런 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예. 어, 이 목소리를 내야 되죠. 그리고 어, 뭐 해양수산부가 됐든 예. 정부에 됐든 그런 것 통해서 지역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어~ 단일하게 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예. 좀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주뿐만 아니라 예. 그~ 이 남해안 인도 아, 연대. 연대 다른 지자체들과도 함께 목소리를 예.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. 어~ 저는 이제 그 의견에 플러스 플러스 알파인데 네. 사실은 우리 제주가 예전에 제주 선문화 축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, 예, 예. 예. 그니까 제주가 사실은 섬문화를 가지고 있는 각종 섬들의 예.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리고 태평양에는 많은 섬들이 또 있어요. 물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로 그런 그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 BBC에서 그 다룬 그 한국 기사를 보다 보니까. 의외로 그런 그, 그 섬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. 그런데 예, 예, 예. 그런 섬들하고 연대하는 모습도 음, 저는 이제 제주도이기 음. 때문에 예, 예.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예. 어, 그런 측면까지 좀 눈을 넓히셔 가지고 음, 음,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. 음, 예, 알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공포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과 제가 정서적인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4월 뭐 예정이 되 있다.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